열정 열정 열정 어떻게든 되겠지 <목소리> 아 위에 파인 게 너무 웃겨서요 <웃음> 많이 찍으시 <웃음> 너무 피곤해요 좀 자려고요 오래 버텼다 너무너무 눈이 감기니 이만 빠염 맞춰서 고르면 되지 않을까? 근데 월, 원래 도넛 6개짜리가 세트거든? 근데, 근데 뭐 비싼 거로 그냥 팍팍팍 팍, 팍 고르면 되지 않을까? 어, 야, 겁나 맛있겠다. 어, 저, 어 야, 야, 이것도 맛있겠다. 이것도. 야, 너 먹고 싶은 거. 하트. 하트? 우리 사랑에 좀 빠져보자. 내 마음이야. 점점 과격해지는 데? 정답! 어렵다 유튜브 어. 아이디 그니까 아. 갈 곳을 잃었어 뭔말 뭐,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버스 타러 온 것을 이렇게 막 어 오빠가 먼저 들어가요 <웃음> 오빠 근데 처음부터 카메라 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저희 국제 스포츠 전략위원회 이사장님은 IUC 위원이시고 유승민 이사장님을 필두로 저희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서 지식 및 정보 교환, 올림픽 가치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서 스포츠 분야의 국제 관계 발전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좀 주로 보게 되는 게관련하는 경험 뭐 학벌이나 이런 것보단 이런 대회에 있었을 때 이런 관련된 업무를 했었나? 라는 걸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뭐 가고 싶다고 하시면 뭐 대학생 기자단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얘기를 해드리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국제인지 국내인지 그걸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로 갈 건지 그냥 일반협회로 갈 건지 그런 걸 정해서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바뀌는 거니까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어떤 용역 이런 나 거를 따서 그런 쪽으로 같이 하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사실은 어 저희도 인력 충원 계속 많이 요청했어요. 저희 상위 눈 채비에다가도 매년 예산 그거 이제 심의 받거나이럴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. 예산 늘어나는데 사람 안 늘어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. <웃음> 어, 이번 새해 봄, 새해 봄, 새 앨범 새해 봄, 새해 봄, 새해 봄, 새 그.. 그거.. 해 봄, 새해 봄, 새해 봄, 이해 봄, 새해 봄, 새해 봄, 새해 봄, 새해 봄, 새이 봄, 새해 봄, 새해 봄, 새해 봄, 새이 봄, 새해 봄, 어? 잘 먹겠습니다, 오빠 덕, 덕분에 저희 같은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네요 선생님, 카드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, 저 아직 찍고 있는데 응. 아, 너무... 아 근데 지하철에서 안개인가? 안개가먼지가 같이 놀아도 돼할수 <웃음> 있는 거 o no, no, 어! o no, no, no, no, 어. 언니 라이온, 어? 어,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나니 아니, 아나나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어. 니 아니, 아아어아어 아니, 아니, 아어 아니, 아 어. 아어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어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오! 니 아니, 아어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시연 언니 잘 먹었어요 어떻게이 친구 도 s 성 무슨 일이야 이거 봐요 어디서 일하다 e What's it? You go by all.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h a 나 얘는 회수보내... 바지. <웃음> 근데 또 끄트머리가 아니고 중간에 뚫렸다 어떻게? <웃음> 그 와중에 발가락 너무 귀여운데? <웃음> 진짜 살까? 어, 오른쪽. 오른쪽. 오른쪽. 오른쪽. 오른쪽. 오른 아, 오른쪽. 오른쪽. 오른쪽. 오른 같나이그래서 서로 양호하게 들렸다. 쭈자나 너무 초라해 <차라리> 보이냐. <웃음> 내 지금 에들어가친